gay yeah, brand new b r A, B, C, S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살루트! <웃음> 안녕하세요. 에이키 시스입니다. 네, 저희가 브랜뉴 뮤직 10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뜻깊은 10주년, 벌써 이렇게 또 10주년이 됐나 싶은데 어, 저희는 뭐 그렇게 어, 오래 함께하지 않았지만 또 이제 또 오래 함께 할 거기 때문에 1 0주년을또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서 저희도 맞아. 너무 좋고 항상 브레뉴을지비디만 하겠습니다 <웃음> 우리가 우리 회사를 <웃음> 네, 그렇죠. 응원해야죠 응원해야죠 내 <목소리> 네, 브랜디 뮤직 10주년을 맞이해서요, 저희 AB6가, 어, 버블티트 선배님의 비범벅이라는 곡을 리메이크 했는데요. AB6만의 그루브함과 펑키함, 그리고 우리 멤버들의 다양한 매력을 함께 뿜뿜 넣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오는거리에 방황하는 노래의 모습을 좀 표현을 은유적으로 좀해 보았고요. 뭔가 시크하면서도 어 그런 느낌을 좀 주었습니다. 네 일단 평소에도 너무너무 좋아했던 곡이고 진짜 자주 즐겨 듣는 곡이거든요 이제 저희 a b 6만의 색깔로 이 비범벅이라는 명곡을 커버할 수 있게 되어서 일단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브랜뉴 0 프로젝트 딱 10주 안에 걸맞는 뭔가 그런 분위기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원곡에는 없는 그런 멜로디 라인을 추가했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써서 탑 라인을 새로 제작을 했고요. 조금 더 리드미컬하고 조금 더이 k p o 팝스럽게 변형을 해서 또 요즘 시대에 잘 어울리게끔 편곡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아니 o t me t r a u a 딱는거 뭐죠? 우이어갈때 어. 복선이었던가 음. 저는 이 부분만 계속 만들었어요 음. 복선이었던가 <목소리> <목소리>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좋아. 아, 왜냐면 이제 할때고벌린 그 선배님의 랩이 너무 어려워서. 맞아. 아 이제 좀 이렇게 커버하기 좀힘들었라고요 흉내를 <놀람> 지나 <힘들어>. o <놀람> n t e y I'm a k i n g t h e r a i n t h a you i e a n 너무 뜻깊은 프로젝트인 것 같고요 앞으로 20년, 30년, 50년, 100년까지 롱런한 그런 엔터테인먼트 되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브랜뉴 뮤직 화이팅!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해주세요! 화이팅! 내가 드라마타이즈 AB6IX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웃음> 그만해. 복성, 그만해. 우리 채널 구독해주세요. 어떠한가 AB6IX 채널도 있어요. 복속 어다한가 AB6IX 화이팅. 안녕.